등반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고개에 왔는데 보시면 은 왼쪽에 차들이 많아요. 에, 여기서 아마 등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려산 헬구산 연결 구름다리가 위에 있나 봐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단이 있고 헬구산 올라가는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이제 올라가면 바로 앞에 여기 고려산과 헬구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나옵니다 높이 17m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까지 건너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자 고려산 헬구산 연결 구름다리 한번 건너 갔다 올게요 좀 전에 고비고기에 더 위로 놓여있어요 여기에 고려산 정상이 보이고요 바로 이것이 구름다리입니다 이쪽은 헬구산 저쪽은 고려산 고려산으로 건너와 가지고 지금 구름 다리를 한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한 30분 정도 올라온 듯 합니다 아, 나무에 새싹들이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NH는 헬1이고 정상까지는 1.7km 정도 이제 헬구산 제1봉에 왔습니다 3봉까지 가야 정상인데 여기서 앞에 보이는 이 나무가 가장 높네요 저 앞이 이봉의 정상인듯 해요 바로 이거북바위같아생긴모양이 이것이 헬구산 이봉에 있는 멋진 바위입니다 아, 거북등딱지같은 그런 바위 이고요 바위가 여러 개개비 사이에 있는데 정상에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좀더 올라가면 찬운물 고개가 나오나 보입니다저 앞에 정상석이 보입니다. 이제 이루고 있는 바위와 헬구산 정상 표시석과 제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지점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를 멋진 모습이 보입니다 펠구산 466m 정상 표시석이 있는 곳입니다 펠구산 정상에서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더 멋있다 이곳이 가장 높은 곳이고 정표표시이있는 곳과 저쪽이있는곳다저쪽이2봉이었고저기1봉이었죠 여기 가3봉으로 보고 저 건너편에 고려산이 훤히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면은 이쪽은 나오는 곳이고 바로 마을이 이제 여기 물기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자 아, 이제 헬구산에서 이제 하산길인데 하산을 저쪽 태미산으로 해가지고 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이 돌아야 되는데요. 오늘 산행길이 한 8, 9km 정도 되는데 자 이제 태모산으로 내려가 보기 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태모산입니다. 저쪽에. 태모산 가는 길에 바위열 갈라진 틈 사이로 나무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보시다시피 강이 크랙이 그렇게 크질 않는데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형성이 됐습니다. 불구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태모산까지는 어, 아직 한 2.9km 정도 남았네요. 이 길로 내려가면 안양대학교가 저 밑에 있나 봅니다. 태모산 쪽으로 2.9km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고려산에다가 아까 헬구산 이봉 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헬구산 정상 여기 그리고 쭉 내려와서 다시 언덕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두 번째 고개 지나고 이제 세 번째 이런 또고기가 나와요 여기가 뭔가 있을 듯 해요 헬구산에서 봤을 때 여기가 뭔가 자리였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네요. 아 2km가 안양대학이고 농업기술센터 웨퍼리 쪽입니다. 헬구산이고 웨퍼리 방향으로 갈게요. 태모산의 정상인 듯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331m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석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방향 표시목이 있고요 안양대까지는 1.2 외포리까지는 3km 여기가 태모산이라고 적었다가 뭐 지운 듯 한데요 여기 보면 은 여기 정상표시석 같은 삼각지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이시죠 530 일단은 저는 안양대 말고 헬구산에서 봤을때 여기가 가장 높았는데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외포리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거기가 태모산이 아니네요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태미산 태모산 이렇게 너고 헬구산 정상 오른쪽으로 나가면 내려가면은 고비 임도고 왼쪽이 태모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이 네, 길이 태모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 가장 큰 문제는 하산했을 때 원점 회귀에 이게 문제가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몇 킬로를 걸어야 될 듯합니다. 자 오늘 산행 길이 헬구산까지는 삼봉을 거쳐서 올라갔고요 어, 테모산테미산까지는 헬구산에서 다시 쭉 내려와서 계곡에서 다시 올라와서 아마 거기가 삼각지점이 있던 곳이 테모산 같고요 어, 그 위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아마 여기가 마지막이 테미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아마 태모산에서 태미산으로 내려가는 고개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멋진 소나무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람이 저 왼쪽으로 보나 봅니다 보세요 이거 멋지죠 소나무 이것도 헬구산에서 태미산 방향으로 쭉 내려오는데요 어, 아마 태모산 지나고 태미산 여기 꼭대기로 보였는데 아무런 표시석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아무런 표시목이나 표시석이 없어 가지고 어, 길도 두 갈래 길이에요 여기에서 가장 높은 곳은 이곳이네요 그런데 뭐 아무런 표시석이 없어 가지고 저 아래보이는게 아마 안양대학교 같아요 이쪽으로 내려가실수가 있는것 같습니다만 이제 헬구산은 안보입니다 저 앞에 지나온거 저 봉오리가 태모산이었던것 같고 여기는 저기보다 약간 낮아요 여기는 아마 태미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인데 아무런 표시석이 없어서 어, 어딘지는 어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이곳 소나무 있는 이곳입니다 태모산 어, 태미산 방향으로 헬구산에서 이제 내려오다 보면은 두개의 큰 봉우리가 나오고 이제 다시 세번째 의 봉우리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헬구산까지 갈 때도 세개의 봉우리 여기 태모산, 태미산까지도 세개의 봉우리에요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저 앞에 좀, 조금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아 여기에 나와있네요 지금 헬구산까지는 이제 한3 k m 정도 지금 온 상태네요 태모산은 300m 저 앞에 보이는 저기가 태모산 인듯하고요 여기 이제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아, 왼쪽으로 내려가면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예요 그래서 저는 태모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 지점이 현재 헬구산에서 한 3km 정도 온 거리입니다. 아직도 태모산은 300m 정도 남았네요. 그니까 사이 길에서 태모산 방향으로 한 300m 올라오면 된다 그랬는데, 여기가 언덕의 거의 정상인 것 같아요. 면 표시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뭔가가 있어요 여기 표시석이 있는 듯 합니다 나무로 되었고요 저기 안내판도 있고요 바로 이곳이 태모산이네요 해별 3 3 8 m 네요아 드디어 태모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제일 가장 큰 바위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안양대학교 쪽으로 내려가나봐요 여기가 바로 해발 338m의 태모산입니다 오늘 헬구산을 거쳐서 태모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앞에 저 보이는 높은 언덕 여기 태모산보다 저쪽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저기에는 어떤 이름이 있질 않았어요. 저거는 헬구산이 아니고 헬구산은 더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태모산까지 오는 데에 세 개의 고개를 건넜습니다. 등에서 보는 강하이 모습입니다. 태모산 정상에는 멋진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꽃 태모산의 정상, 정상 표시석과 삼각점, 그리고 태모산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라고 볼수 있는 바로 이 바위 이 바위주 꽃이 태모산의 가장 높은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강화농업기술센터 강화, 강화 아르미의월드 네, 이쪽은 외포리 아, 조금 헷갈립니다 여기 이제 오늘 산행은 끝냈는데 하산길을 어느 쪽으로 가느냐 가는 건데요. 외포리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기 밑에 저 수지가 나오고, 저쪽은 농업기술센터 나오는데, 도심이고 아, 테모산에서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도시, 이제 외포리하고 고천 가는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왼쪽은 외포리, 고천은 오른쪽. 이제 하산길인데 왜 퍼리로 가느냐 고촌으로 가느냐 하는건데 고촌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점회기에 조금 더 가까울 듯 합니다 붓 없어요 아 이게 봉서종주 코스에요 이게 지금 강화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깁니다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나무들이 빼곡하고요 어 참나무 갈비라고 할수 있지 소나무에 잎이 떨어진 거. 밑에 자욱합니다 그나마 아직 해가 안 졌어요 그래서 이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천길로 쭉 해서 산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숲속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요 바로 앞에 큰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나왔어요 임도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태모산에서 아, 계속해서 고천으로 내려오는 길인데요 아,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험난했구요 물론 사람이 다닌 흔적은 있어요 중간중간에 아, 인간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길이 가파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라 가지고 낙엽이 엄청나게 쌓여 가지고 정말 잘못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특히 개울 산행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고천리 쪽으로 거의 다 내려왔어요. 아, 곳곳에 개가 찢는 소리가 들린 곳분이 마을은 마을이고요. 왼쪽에도 마을이 있어요. 드디어 아 임도 같은 도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임도였나봐요 위치가름이 잘 안됩니다. 저기는 산길이니까요. 원래 가장 빠른 길은 안장대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요. 이 도로가 아마 메인도로 인듯합니다. 아스팔트 있는거 보니까요. 고비고개를 가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저수지가 보이고 요 아, 이제 저수지에 왔어요. 바로 앞에가 저수지입니다. 이용하시는 사람들도 저기 있는 펜션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저 저쪽에 도로가 보입니다. 신선 저수지, 고천리 저수지 아래에서 여기 말씀의 집이 있고 저기 내가 카페라는 곳이 나옵니다. 하늘 그린 펜션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펜션 지나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나가면은 이 길이 이제 고비고개 가는 길인데요. 저기 쪽으로 이제 걸어가면은 한 2.7km 정도 됩니다. 이제 남한 길. 저기 고천 삼리 쪽에 오니까 고비고개로라고 나옵니다. 5,003리, 뭐, 이렇게 많네. 버스 정류장도 있긴 한데, 뭐, 39번, 62번, 어지도 않아요. 네, 길을 걷다가 뒤돌아보면서 낙조를 쳐다봅니다.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걸어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개인 소유예요 그냥 이게, 어, 동거리 동거리 동거리해서이 펜스 쳐놔놓고 저기 보시면은 움막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저기서 펜션 안에요 주말에 그러는 것 같아. 이 강화 고천리 고인돌군하고 적석사 사직비가 쭉 들어가면 저 안쪽에 있어요. 산에서 임도로 내려오면 이쪽으로 내려오네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고비 임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기가 이쪽으로 나오면 되거든요. 사실 여기 사이 길이 있으니까 이게 임도를 따라서 오면은 여기 고비 고개에 주차를 하고 헬구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태모산까지 하고 임도를 따라서 쭉 오면은 여기 뭐 100m도 안 되죠. 세모산에서 고천리로 내려오는 길에서 임도가 나왔잖아요 그 임도를 따라서 최대한 위쪽으로 올라오세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바로 고비 고개의 주차장이 나옵니다 여기 주차장은 무료이고 고려산과 헬구산으로 연결해 주는 구름다리까지 바로 앞에 있고요 아 이제 도착했어요 신발을 챙기고 여기 고비 고개 여기 의외로 차가 많이 다니고요 주차는 여기 한 20대 넘게 할수 있을 정도로 쭉돼 있습니다 차가 많아요.